식품 영양 관계 법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건강의 법이 식품위생법입니다. 우리가 영양사 국가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계 법령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장 기본법이 식품위생법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그 다음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농수산물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그 다음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령, 뭐 기타 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러면 은 가장 중요한 지금 언급된 이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 고시가 있다면 고시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꼭 읽어봐야 됩니다. 자, 읽어보더라도 그 속에 어떤 문제가 국가시험으로 출제될지는 아주 세부적인 건안 출제 안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출제될 수도 있다 자, 그런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 자, 우선 자, 법을 우리가 한번 보기 전에 법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 체계를 한번 보고 가자 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법이 헌법입니다. 자,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하위법으로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 식품위생법, 자,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보자. 그럼 이게 식품위생법, 그러는 이 법이 이제 헌법 밑에 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 무슨 무슨 법. 그 다음 이 법을 집행을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법의 상세한 내용까지는 담지 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큰 윤곽만 담고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이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어디에 근거해서? 이 법에 근거해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대개 보면은 이제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대통령이 내린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나옵니다 법률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행령에도 상세한 부분까지는 담지를 못하잖아 그러면은 좀더 상세한 것은 시행 규칙이라는 하나의 또 명령 영이 나올 수 있는데 누구 누구의 영으로 나오냐? 식품 위생법 같으면 총리령입니다. 자, 시행 규칙은 일반적으로 각 부스 부 여러분들 식품 그러니까 부라는 얘기는 부령어로 나올 수가 있는데 부령어로 나오려면 이 부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장관 얘기입니다. 부령이 장관입니다. 장관이 일반적으로 시행규칙을 냅니다. 장관이 내는데 문제는 식품위생, 식품관련돼 가지고. 장관이 있느냐? 장관 없어요. 식약처, 처장이라는 차관급의 이제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누가 있냐면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없다면은, 부가 아니다면은 총리령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행 규칙에서도 상세한 부분 다 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상세한 부분은 이제 시행세칙이라고 얘기해서 각종 어떤 고시 이렇게 나옵니다. 고시. 그 누구가 주로 식품위생관련의 고시는 누구의 고시로 나오냐 하면은 식약처장의 고시로 나옵니다. 식약처장. 자, 그러면은 법책에는 이렇게 가장 상위법이 헌법입니다. 그리고 법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로 나온다. 이걸 우리가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헌법이라는 게 뭐냐. 국가의 통치체계의 기본적 조건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가장 상위법입니다. 그리고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국회에서. 왜 국회에서 하느냐?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 대표 권한을 가지고 국회에서 법률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법을 대통령이 서명 공포함으로써 그 법이 이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다음 시행령은, 시행령 법제처 심의를 거쳐가지고 국무회의 의결 공포, 의결을 하고 공포 발령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위임 입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행 규칙은 누구령으로 하냐, 국무총리령으로 시행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당연히 행정기관, 그러니까 각 부에서 제정을 하고 법, 법을 총괄하는 그 행정부서가 법제처입니다. 그러니까 법제처 심의를 거쳐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법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들이 상위법이 가장 상위법이 헌법인데 헌법을 위배해가면서 법시행령 시행규칙 만들었다 그러면그 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원천무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은 밑에 법시행령 시행규칙 뭐 고시할 것 없이 이거는 무효화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법 체계를 우리가 자 한번 봤고요. 그다음 법률 용어가 자 용어를 조금 설명을 하고 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름을 자 이렇게 이름을 불러볼게요. 성이 조시고요 이름이 항호고. 목, 조항호라는 사람이, 목, 목, 조항호의 목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제1조, 뭐, 제1항, 제1호, 뭐,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조, 제1조, 제1항, 제1호, 그 다음에, 가나다라, 목. 자, 이런 순서로 이름이 붙여져 있다. 그 다음, 예로서 식품위생법을 한번 봅시다. 자, 식품위생법에, 자, 제1장 총칙, 그리고 뭐, 제1장이 있으면 제2장 또 3장 또 나오겠지, 그죠? 자, 거기에, 보면 제1조 모든 법에서 제1조는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목적이 나옵니다. 이 목적을 꼭 읽어봐야 됩니다. 자, 예로 식품위생법은 왜 만들었나 하면 이겁니다. 자,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누구? 국민건강보호정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식품위생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본본 제1조 목적 꼭 읽어보세요. 그다음 또 읽어봐야 될게 제2조 정의. 자이 정의 꼭 읽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 정의에 딱 나와 있지 않으면 법의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되어 있지 않는 내용을 적용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꼭 읽어보시고 상세하게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뭐 3조부터는 뭐 식품 등을 어떻게 취급하라 등등 이런 내용들이 쭉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이 뭘 어떻게 어떻게 취급하라 하라 하라 그러는데 안 했다. 안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칙을 가해야 될거 아니야. 법은 잘 만들었는데 벌칙이 없는 법을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법이 어기더라도 벌칙이 없어. 그럼 그 법이 옳게 시행이 되겠습니까? 시행 안될 거뇨. 법은 좋아. 근데 어겨도 괜찮은 법이야. 그 법이 옳게 시행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법에 대한 벌칙까지 상세히 같이 내용은 보셔야 됩니다. 주로 국가고시 시험 문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자,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또 하나,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생활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정보센터. 자, 이거 하나 메모하세요. easyro.go.kr. 이렇게 해서 생활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보시면, 예로서, 자, 반찬가게를 만약에 창업 운영을 하겠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법을 직 킬라 하면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 예를 하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반찬가게를 창업운영을 하겠다 아니면 음식점을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은 어떻게 뭐를 지켜야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일목요연하게 아마 법령 관계의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예가 자, 이 예입니다. 둘 중에 하나, 자기 원하는 거 하나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서 뭘 어떻게 뭐 영업 신고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사업자 등록 내고 식품위생교육은 어떻게 받고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하고 식품위생검사는 어떻게 받고 뭐 위의 식품, 영업시설은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이걸 안 갖췄으면 어떤 벌칙이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를 정해가지고 과제를 하나 합시다. 아시겠어요? 이 과제는 학기 마칠 때 내가 제출받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과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식품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 읽어볼 수 있는 과제입니다. 괜찮겠죠? 응? 음? 자, 읽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저 생활법령정보센터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생활과 관련된 과제를 기반으로 관계 법규를 알아갑시다. 요구했는 음식점 창업을 하든 뭐 반찬가게를 창업을 하든 아니면은 다른 걸 내가 뭘 하든 하나 과제를 해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자, 법률에 용어가 있습니다. 자, 법률 용어, 이거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내용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는 조항호, 목은 설명이 됐고, 자, 조항호, 제1조, 제1랑, 제1호, 가목, 나목, 다, 다목, 이런 식으로. 조항호, 목. 그 다음,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자, 이상, 이하, 이전, 이후, 이내 이 들어가는 것은 그 수치를 포함을 합니다 자, 5 이상 그러면 5가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5 이하 그래도 5가 이래서 5까지다 이 말이에요 이상, 이하, 이전, 이후, 이내 그 수치를 포함한다 자, 그다음. 포함하지 않는 게 있겠지. 그 수치를 포함하지 않는 용어는 이와 같이 2번. 초과. 초과 미만 뭐 넘는 이내 네 용어는 수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수치를 포함하냐? 하지 않느냐? 이 들어간 것는 수치를 포함 나머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 3번. 내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까지 이런 용어로 시작과 끝을 모두 포함합니다. 내지. 그냥 양쪽을 다 포함을 합니다. 내지. 내지. 내지 용어 많이 씁니까?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은 법률용어에 간혹 나옵니다 내지 그 다음 각 호의 혹은 각 호의 일 이런 용어가 나와요 자각 호의 이런 용어는 그 호에 있는 모두 전부를 얘기를 해요 전부를 그 다음에 각 호의 일 그러는 것각 호의 이런 은그 많은 호수 중에 어느 하나의 하나, 어느 하나의 호만을 말할 때각 호의 1이면 1, 각 호의 3이면 3,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전, 사항, 제 사항. 자, 이런 용어가 나와요. 전, 사항은 그 항을 포함하지 않는, 않는 그항앞 있는 네개의 항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네개의항 앞에 네개의 항이고 자기는 포함하지 그 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항은 네 번째 오는 제사항만을 의미할 때 제사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항 그 다음 6번 자 준용한다 준용한다 자이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자 이거는 비슷한 내용의 조항을 배풀이하지 않고 그 조항에 필요한 사항만을 적용한다 그 조항에 필요한 사항만을 적용한다 이런 뜻으로 준용한다 준용한다 그 다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허용뜻이에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용한다. 법률용어가 좀 난해하지 그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잖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불허의 뜻입니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불허의 뜻입니다. 불허의 뜻이에요. 그 다음 병과한다. 자. 범칙 사항에 대해서 징역형도 내리고 벌금도 동시에 부과한다, 과한다, 이걸 병과한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징역도 살고 벌금도 내라. 벌금 안 내고 징역만 사는 게 아니고 아주 중한 범죄예요. 그죠? 징역도 살고 벌금도 내라, 병과한다. 자, 이런 뜻이에 그 다음, 뭐, 제공하는 이런 뜻은 쓰이는데 뭐, 뭐, 사용되는 뜻이다. 그 다음, 가름할 수 있다는 뜻은 대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 찾아보라라고 하려고 그러는 문제였는데,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식품관계 법령에서 아까 69개 법령 있는데 뭐 시행 법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같이 들어있다고 해도 나누어도 약한 30여개가 나와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식재료로부터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 위해를 강지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정도 관계 법령은 한 번은 읽어봐야 되겠다. 그다음 식품 위생법 같으면은 아주 건강의 법이니까 이런 건강의 법들을 한 번만 읽어가지고는 사실 안 돼요. 그냥 소설 읽듯이 한번 스마트폰으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상세하게 한두번 정도, 한세번 정도는 꼭 읽어보세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첫째, 1번부터 내가 번호를 매겼는데 이 순서는 재정 연도 순서대로 쭉 나열을 했습니다. 자, 1954년 2월에 제정해서 57년 2월에 바로 시행되는 법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전염 감염병예방법인데, 현재 용어로서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염법, 전염법, 전염병예방법, 1954년, 자, 이게,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62년 식품위생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학교급식법이 1981년에 제정되고요. 국민건강정진법이 1995년에 제정됩니다. 그리고 9월에 시행이 됐는데 여기에 국민영양조사 영양개선 관련된 본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95년에 먹는물관리법, 그 다음 92년에 이 아, 순서가 지금 바뀌었네. 공중위생관리법 그 다음 2002년에 건강기능성식품법 그 다음 2007년에 2008년에 식품안전기본법 그 다음 2010년에 국민영양관리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럼그 전에 자 영양사 면허가 이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은 들어있는데 실제로는 국민영양관리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디에? 식품위생법에 다 들어있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국민영양관리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쪽으로 영양사면에 관한 근거법이 국민영양관리법이다. 그 다음, 2010년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뭐 시행 규칙. 그 다음, 2013년에 식품, 의약품 분야 검사, 시험 검사에 관한 법률. 2016년에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그 다음, 2018년에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자, 이런 법률들이 우리 전공과 바로 밀접한 관계에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법들은 한번다 읽어 보시라. 읽어 보시라. 자, 이렇게 해서 법률 관계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번 학기에 공부하실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